야 이거 누가 고인이라고 진짜?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야 근데 각기 몸이 약하잖아 근데 트위고가 지금 1인기를 지가 받아 내줘 가지고, 트위고 지가 잡아주고요 각기 못죽겠습니다연매에얼티밋의 공부를 이 덱을 잡는다고? Yeah.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해줄게 그래. 해줄게. 어, 댓글에서 치비하게각킹 고인 특집 해달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고인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미루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의 반응에서는 고인인 것 같다 이런 PVE에서는 그래도 아직 이거 하는데 PVP에서는 최근 들어서 한 번도 본아 아, 서브에서 누가 한번 튀어 나온 한번본적 있긴 하다. 그거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말씀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물이 안나왔잖아 넷마블이 원래 애니 고증을 잘 하거든 각킹이 이렇게 약하면 안돼요 말이 안되거든 스토리 시점으로 봐도 각킹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로 밸런스를 맞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인 특집이라고 해서 우리 각킹을 완전히 마음속에 딱 깊숙이 묻어버리지 마 알지? 자, 오늘 한번 과연 진짜 고인인지 검증을 가보도록 할텐데요 의외로 이 고인 특집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덱까지 짜서 신청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덱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요 댁입니다. <웃음> 내가 이제 트위고를 끌어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좀 보여드렸더니 그쪽으로 이제 머리가 도는가 보지? 어떤 컨셉인지 제가 요 짓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어? 요 각이다 싶었어요. 뭐겠노? 필살기 바로 만들 수 있죠? 트위고 때리느라 킹을 못 죽이면 킹이 궁 날라갑니다. 킹궁박히고 나면 방탄 유리 설치되는 수가 있어요. 자, 결투에 와이고 근데 상대는 지금 이런 무서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분들 되겠나 지금 이래가지고 자 어떻게.. 어? 와우 와우 야킹 한번 가자 피사에 바로 만들었고요 트고 도발 끌고 있고 보험하고 탄탄 야! 야 이거 될지 모른다 이거 될지도 모릅니다 가자 셔스틴플 도도도도도도 이 연매라 내가 찌밥인줄 알았나 쭝! 복스! 복스! 복스! 오씨 바 누가 고인이라고 그랬어? 그 형이 아무리 그래도 각기 등급형이 그래도 내가 이번에좀등급 있으면 많이 내렸나? 근데 고인은 야, 아닌 것 아, 같아 야 이거 누가 고인이라고 그랬어? 이거 되게 좋은데? 야 근데 각기 몸이 약하잖아 그래서 좀고인수로 됐잖아 죽어보니까 근데 트위고가 지금 1인기를 지가 받아 내줘고 트위고 지가 잡아졌고요 각기 못 죽였습니다 연메의얼티밋의공분에1인을 잡는다고? 야 지금 막연이 굴레 돌아와있거든 조금 부담스럽거든? 혹시 모르니까 필각까지 합니다 <웃음> 약간 무서워 화다다다다 파팍 필각. 오, 필살기 붙었다. 야, 봤나 봐. 필각이 야, 못 죽이면 우리 죽다 와, 못죽겠다 야, 이게 프로인 풀업인... 야, 필살기 프로의 맹회인데 저걸 못 죽여? 네가 그러니까, 임마, 고인 소리를 듣는 거야. 고만 단단할 거야. 치바봐치바봐 임마. 우리가 방탄율이 어마나. 오,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킹이 잘못했다기보다 저분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킹이 잘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뭐 죽질 않아, 갑자기? 뭔데? 어, 불꽃 빠졌구요. 어, 무서워 죽겠네, 진짜. 힘들어갖고. 살살 좀 치지 봐봐 형님 불꽃 하나 쓰셨구요. 와, 설마. 와, 콧물 와, 콧물 어디 갔노? 야, 저 풀핀이 야제 저거? 아니, 이렇게 잘해놓고 진다고패가개 미친 사기를 치가지고. 봤잖아. 삼성 받고 궁 받고 했는데, 이가안 죽어. 킹이 잘못한 게 아니네. 니가 나쁜 놈이네. 와. 야 등급표 고증 질리제 등급표 고증 야, 트리플에서 처음 소개한 연매두 번째 소개한 얼티미 형님 그리고 A티어로 내려간 각킹 자 결투에 들어가고요 38만 아니 왜 지금 이 코인 특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세요 사람이네 아니 왜 월요일 아침부터 이거 코인 특집 찍는 형을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 야 삽됐다 내가 두장 올렸는데? <웃음> 아나 진짜 자 방탄 유리로 한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낫겠다 그죠? 이렇게 갈게요. 삼성 방탄 유리 를 만들까 했는데 이게 낫겠다. 자 이걸로 주피 받고 그다음 이성 때리면서 그걸로 보막 만들면서 수조 좀 많이 까고 허도도도도독 수가가 옛날에 이성 두 장이 면 되게 무서운데 그지? 아 이성 두 장에 올킬 났었잖아. 그때 각킹 이 최강이었지. 대천하다. 와 이봐 형님 오시잖아. <웃음> 이러니까 고인성이 됐지. 와 잠깐만요. 우리 보막 어디 갔노? 와 형님 진짜. <웃음> 자한번더 이성 두장갈수 있습니다. 차단 당해, 아 괜찮아 킹은 차단 당해도 크게 상관이 없잖아 얘는 효과도 있은좀 좋지만 그리고 차단 라떼 라떼 킹은 차단 좀 당해도 되게 세거든. 이게 완전히 찌밥이네. 꼭한 번씩 행님을 고인특집 시켜 이렇게 한 번. 우 오히려, 아, 시원했어. 오히려, 네 감사합니다. 죽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밤안 죽었으면 인사하고 나갈까 했거든. 근데 터지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택 한번 바꿔볼게요. 예. 이거는 이 구도는 내가 만든 구도지만 거기에 얼티민 형 정도는 있어야 이 구도가 완성이 돼요. 씨밥작스로이 구도가 살수가 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택은 바로바로. 자, 이덱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제 머리에서 작 거예요. 이거는각킹이 주피 25%를 로룩 증가시키면 서 기부풀이 걸어. 디버프를 걸었지? 그러면 멜리의 주피가 25% 올라갔고 디버프 걸리네애 때릴 때 40% 추가하니까 그러면 합이 6 5증가요 그리고 얼티밋 형님이 수십 분 거야. 컨셉 좋지? 제 가볼게요. 가 초살 될지도 모른다. 유 초살 때기 왔다. 자 봐봐. 요거 썼을 때 주피 25% 아군에게 주고 그 다음에 디버프를 걸었기 때문에 주피 40%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좀어이대기가근탈에 이쪽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얼티밋 형님 수십 이거 안 죽을 수 있다. 오라라라라라 자 디버프 들어갔고요 주피 들어가 그샷샷 쾅 안되는데? <웃음> 야 잠깐만요 아니야 잠깐만 이거는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기 그거 들어있어 무명 무명 들어있는 저 덱은 지금 진짜 축하 최강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괜찮겠나? 구세야 고인특집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나? <웃음> 야 킹아 니 가만히 있어봐 봐 니가 지금 까볼 때가 아닌 것 같다 일을 제대로 해보자 힘들어 왔고 아니다 힘들어 왔으니까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쳐져서 주피 졌고 이렇게 가자자 한번 형님 갑시다 호도도도도도 한번 찌르고 와 진짜 단단하다 자 호도도 치면서 주피 증가까지 가고요자 힘들어 고 빡빡 빡빡 빡어이게안 죽어? 와이게안 죽어? 와, 이게 다른 의미로 영상각인데? 알겠죠 여러분? 무명, 예? 무명 선물 만드세요. 못 만들겠으면 사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흑우 바로 미안합니다. 자, 한번 이번에 설마 와 이게 안 죽어? 힘 돌아온 건데? 야, 네가 한번 킥 잡아봐 그러면. 팍 팍, 그렇지. 나이스, 잘했고. 두두두둑 타겟팅을 해줄 걸 그랬다. 어. 야, 무명아, 니 진짜, 니값 못하는 자세가 정말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 진짜, 진짜. 넷마블 진짜 이런 애를 챙겨줄 줄이야. 와, 킹아, 수고했다. 야, 니막 무명한테 절해, 임마. 그래. 야, 갓킹이 지금 무명한테 절하고 있는 이 밸런스가 지금 임마. 넷마블, 갓킹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보니까 갓킹이 지금 애니 고증 망치고 있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정말 흡혈한 거좀 봐. 와, 저 죽였어야 되는데, 아까 저걸. 죽일 수 있었는데, 충분히. 자, 프로미넌스 한번 가고요. 죽일게요. 크로미너스 빠바박! 빡! 자, 우리 형님 피 없어가지고 또 예민해지셨다. 자, 가자! 빠바바박! 니네 아무리 그래도 인마침돌라온단얘기를 버틸 수 있겠어? 30만 딜을? 자, 그래, 오케이. 그 다음 다 무명 죽입시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해본 건데, 근타로 들어있는 뱀물누나랑 무명이랑 서 있는데, 내가 뱀물누나만 죽이면 끝나는 거라 자꾸 수신뱀물이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어, 이게 안 죽네 싶어가지고, 얼른 무명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물 잡아치더라. 끝낼게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치냐면, 최대한 맛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야, 이 정도면 고인 특집 성공이가. 깍킹아, 니 뒷바라지 하다가 임마, 얼티미 형님. 불길이 휩싸여서 타버렸잖아. 자, 그러나, 처음 초살 실패한 건, 무명 때문이었다. 무명 없이 한번, 보통 덱, 오케이. 자, 마신덱 좋았어. 마신덱 상대로 초살 한번 시도해봅니다. 우리 카킹 누가 기 죽였어? 카킹아기 펴고, 주피에 디버프 들어갔고, 그래도 연매를 못 죽일 것 같고, 좀 만만해 하나 찔러보자. 만만하네 하나. 호도도도도 치면서요. 98,000? 촥촥! 촥촥촥! 촥! 자, 우리 형님 좀 어떻게 좀 어, 야, 졸졸졸졸 쓰까? 그게 까 봤나? 이게 봤나? 이게 우리 형님이다. 이마 어, 일단 한명 쳐다 빠지고요. 힘들어하게 만들어 버리고 따라 하지 마세요. 이런 거승지배입니다와 아, 아, 야, 니네 보막 무리가 야, 까킹아, 까킹이 퇴근 하나? 어 그래 일찍 퇴근해도 돼요 니한테 거는 기대가 없다 형이 퇴근을 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힘 돌아온 거 한번 봅시다 힘 돌아온 거 한번 볼게요 야 근타는 요쪽 들어있으니까 전쟁이 하나 요쪽에 한번 쑤시고 야 연매라니 죽을 수 있다 뭐닌금강불개야마카크다 갑니다 툭툭툭툭툭 툭툭, 툭툭. 갓킹 고인특집이 맞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넘기다 보신 분이 갑자기 갓킹 고인특집 영상 잘못 들어왔나? 왜 갓킹이 없지? 바로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갓킹 고인특집의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자 봐봐 갓킹, 갓킹. 와야야야주야쥬 죽잖아 그래도 아야야야 야, 야. 자 이런정도 툭툭툭툭툭 어? 죽는다 쾅세회의 그 불꽃 뽑았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두려운 형님 한 분을 거의 꺾어놨다 자 돌리기 시작할 거고 자 형님 불꽃 하나 쓰셨고요 와, 봉호하기 무슨 뭐, 솜사탕으로 만들었나? 야, 각킹아 퇴근하나, 설마? 예, 네, 각킹 퇴근합니다. <웃음> 바이바이. 돌리게 하시다또 여기 또 오신 분들. 오, 각킹 고인특집 영상 잘못 들어왔나? <웃음> 밖에 들어오셨습니다. <웃음> 자, 다이앤이 봉을 돌리고 있는데, 지가 무적인 줄 알아요. 그 꿈을 꺾어 줍시다. 일단은, <웃음> 가벼운 가한번 갑니다. 툭툭툭툭, 툭툭, 툭툭, 툭툭, 이는가볍�지 레벨을 갖게 힘 돌아온 거다. 빡, 빡, 빡, 빡, 자세가 지가 뭐 무적인 줄 알아, 임마? 혼날라고 자식아. 자 이렇게 우리는 깍두기 깍두기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어떻게든 갓킹친구 끼워서 같이 데려가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에 반영하여 해봤습니다 재시키지 마라 알았지?